세지죠. 또 누르면 약해지고 꺼지고.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봄을 맞이해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 몇년 전부터 봄 되면 이 우리나라가 이제 미세먼지로. 많이 이제 영향을 이제 끼치잖아요.뿐만 아니라 차량에서도 이동시에도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많이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뭐 아무리 이제 차량용 이제 흡입을 막는다 해도 이제 그럼 내부 순환이 계속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제 나쁜 공기만 <웃음> 차내에서 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차에서 사용할 이제 공기청정기를 제가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런거에는 이제 많이 무딘 편 이었는데 이제 저 혼자만 이제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결이도 있고 이제 어 가족을 생각해야 되는 이제 차다 보니까 이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하나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설치를 해볼건데 음... 으으으 제가 구입한 제품은 이제 에어그리이라는 이제 브랜드예요. 보이시죠? 에어그리이라는 브랜드의 AG25 모델의 이제 차량용 공기 청정기인데 뭐 개봉을 한번 해 볼게요. 제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어, 게 사용 설명서가 먼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본체가 안에 이제 패키지 제품은 이제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 있는 제품이 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량용 뒤에 이제 좌석 뒤쪽에 이제 부착을 할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이제 벨크로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 형품을 보면 어, 가정에서도 쓸수 있는 이 아답터가 되어 있어요. 13.5V 짜리 아답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설치하기 위한 이제 나사와 피스와 이제 드라이버가 또 같이 동봉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차량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차량용 차량용 시거잭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볼거예요자 네. 그래서 제품 후면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 케이블을 찍을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코드가 있고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차량용 시거잭 있는 데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번 시동을 켜볼게요 이렇게 차량용 충전 이제 시거잭에 전원을 한번 넣어 보았어요. 그러면 이게 빨간색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고, 그리고, 음, 요 제품, 이제 후면에 보시면, 후면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거든요. 요걸 한번 켜 볼게요. 음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고, 지금, 어 구동이 되어지는 소리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차량에 설치를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벨크로를 먼저 다 조립을 해 봤어요 음, 자 이제 이거 설치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설치를 먼저 해요 그 다음 시간 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차량 시동을 켠 다음에 뒤에 이제 전원 버튼을 이렇게 켜시면 위에 이제 여기 파워가 들어옵니다 근데 구동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위 돌아가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필터가 이제 흡입이 되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공기를 나쁜 공기를 흡입해서 이렇게 필터를 돌아서 이 가운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중기의 경우 총4 단계 필터로 되어 있거든요. 프리필터, 활성탄소, 그다음에 헤파, 티타늄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옆, 우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눌러서 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터가 되어 있거든요. 요첫 번째 부분이 이제 티타늄 프로 U V 필터고, 그다음에 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헤파 필터, 그리고 요쪽에 요 끝에 보시면은 이제 가스 필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그래서 총 이제 프리 프리 필터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티타늄 프로, 그 다음에 요 페파 필터 그 다음에 가스오더 필터로 해서 총 4단계로 이렇게 필터가 작동이 되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간편하게 이렇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옆으로 이렇게 공기를 흡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로 들어와서, 그쵸? 가운데 필터로 돌아서 이 가운데로 배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뽑아볼게요 뽑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거를 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파워 버튼이 되어 있어요 원래 제품 후면에 보시면은 온오프 스위치가 있었잖아요 한번 켜놓은 다음에 그 뒤로 껐다 켰다 하시면은 불편하시니까 요 본체 상단에 오시면 여기를 이런식으로 터치 하시면 응 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계도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누르면은 약하고 또 한번 누르면 어 전원이 바람 소리가 되게 커 모터 소리가 커진 것을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응. 꺼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온오프와 강약 조절을 다요 터치 센서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상단에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요 상단 부분에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필터의 교환 주기도 알려줘요. 어, 어 빨간색 표시동이 켜지면. 이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터 교환 알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스마트한 LED죠 차량에서는 이렇게 시가잭을 전원을 꽂아서 이용하시게 되실 텐데요 요 상시 전원을 이용한 자동 활성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 탑승 전에 자동으로 차량 내 공기를 정화해서 그 쾌적한 드라이브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녀석이죠?